일단은 접속사는 네세 네.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네 등이 접속사 종족 네. 접속사 네. 상관 접속사 아 상관 접속사요 네네 응어 음. 그리고 예시를 한번 네. 적어보면 네 N 드네 God, so, all, uh, because, so, or, if, or, because, when, also 안녕하세요 건강한 숙연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에서 달만에일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